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치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영천리에 있는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고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전망이 나오는 토지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매매할 토지에 와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막힘없이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월포해수욕장 방향입니다. 저기 자동차 있는 곳까지 매매할 땅입니다. 이 방향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주변에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도로 좌우 쪽으로 매매할 땅입니다. 현재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며 고기지에 해당됩니다. 포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흐린 날씨입니다. 태풍이 올것 같습니다. 나무는 여러가지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물 댕크도 있습니다 고구마가 아주 많이 심겨져 있네요 농막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입니다. 농막 앞에서 전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막이 있습니다 농막 뒤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고추도 심어 놨고 여러가지 많이 심어 놨습니다 밭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평탄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계속 이 도로가 연결됩니다. 현재 보이는 도로는 구기지입니다. 구기지 옆으로 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저 차량 있는 쪽이 더 높은 위치입니다. 이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뼈가 익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막 내부입니다 원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수도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도 창문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습기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창, 조그만한 창문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조그만한 독박이장이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은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순한 온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예읍 영천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567제곱미터, 1070평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로 농가주택을 신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은 신축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농막이 있으며 농막을 주말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에는 포항 상수도가 있으며 욕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관리는 매우 잘된 상태입니다. 3 3제곱미터당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2억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